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스토리 아, 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유령신부로 브로드, 돌아온 브로디입니다 너 네. <웃음> 가오나씨 같은데? 어머? <웃음> 오늘은 <웃음> 곤듀님 할로윈 파티에 여러분들이 초대되셔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 <웃음> 좋아? <웃음> <웃음> 탑 말투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날을 <웃음> 자꾸 <웃음> <작고> 봐? <웃음> 하고 오는 거야 자꾸 나 혼자 해? 앞플봐 어, 어, 어, 어. 오늘 디즈니 할로윈 음, 파티는 음. 빌런 분들이 저희를 초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인사들을 할지 우리 빌런 분들을 만나볼까요? 네자 이거 힘든 거야 아무도 못싸 지금 뿅 너무 신기하지? 짠첫 번째 빌런님 등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빌런은 짠 Man, man. Welcome to my Halloween party! Hey, 카마 m a g i Kamagi! Kamagi! Kamagi! k a m a 차이, k 래스가 다른 차이. m a g i Kamagi! 이 a 네요 제 네, 매력 포인트는 이 뿌리랍니다. 제 숨막히는 뒷에 밑둥도 요렇게 있고요. 굉장히 반탁스한 재질이 저의 매력 포인트라고도 하죠. 안녕. 나 빙했어. 아이 카드 소개해야 되지. 아 카드 카드. 아, 말레피센 카드도 있다고요. <웃음> 다음 빌런은. 필러는... 누구십니까? <웃음> 와우. 와우, 라푼젤, 아. 마더. 이 노래 알아? 마더. 저는 라푼젤의 애모. 마더. 풍성한 뒤통수좀 보셔요. <웃음> 망토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머리끄댕이를 빗으면서 보샤샤 젊은 엄마의 모습을 알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예쁘게 지상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음> 어서 오세요. <웃음> 저희 모습이 담긴 액자입니다. 하여튼 너무 예쁘죠? 그래요. 다음 빌런은 짜자자잔! 슛! 오! 푸쿠쿠아이쿠쿠산지 <웃음> 우리 터펜이가 아주 귀찮게 해가지고 아 이건 남자지? <웃음> 아, 아 우리 터펜이가 아주 아 이것도 신사인데 에, 우리 비터펜이가 어떡어 <웃음> 칼도 있단다 내 네, 풍성한 머리 기털 모자에 3. 내네 색피안 수연 너무 멋있지 않느냐? 그럼 이만 <웃음> <뭐라>? <웃음> 아, 아, 아, 안녕 난 캡틴 구선장이다 <웃음> 다음 필름 <필럼>. 공두스 열의도물뭘봐 <웃음> 어! 히든이야? 히든일 수도 있어 왜 아니, 먼저 봐 근데 바로 해야지 그럼 무슨 상관인데? 뭐야? 나한테 응. 계속 왜 바, 뭐냐고 물래놓고 카드 보지 말라고 <웃음> 짠! 어엘라 아니야 잠깐만 봐봐 오.. 아니야 아 w... 똑같아크로엘라도아 너... 어 그래? 어, <웃음> 어 얘는 미판이네잘못 써나 보다 잘못 써는 애들은 미판이 같이 동봉스되어 있네요 동식이냐? 아니가미식이야 크로엘라 크라 두비 그 무서운 여자 너무 두려워 귀걸이도 고 왔고요 왜 목소리가 젊은 여자가 됐냐? 제 목소리가... <웃음> 아, 얼굴이 젊어서 젊은 목소리 하게 되네? 제가... 어, 그 초록색... 머리... 야 그런 소리 하면 가! 초록색 귀걸이도 하고 왔고 머리도 이렇게 이득할 어... 해가지고... 진짜 듣기 싫어... 아 씨... <웃음> 안 봤어요 모습 제 밑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모입니다 <웃음> 진 연기 못한다 내가 보여줄게 진정한 메소드 연기가 뭔지를 얘 노래 뭐지? 모두 나를 마녀라고 불렀지 크루셀라? 크루슬라된다고 나는 우르수라다 다시 나는 크루슬라 나는 우르수라다 나는 인옥공주의 목소리를 빼앗았지 그래서 난 노래를 잘하지렛깃스킹 <웃음> 갑자기 왜 튀어나와 니가넌 지금 다리가 생겨서 말을 못 해. 다리 없어요, 지 갑자기 뺏어가는 거야. 그리고 다리는 6개야. 난 무너지만 다리가 여섯 고 굉장히 히갈치치스워 <웃음> 어때? 렇스야즈이태도 <웃음> 다음 저희를 초대하신 분은 짠. 이렇게 해서, 이 해서, 해 친구 우리 둘인 친구야 말레필센트 키우는 용이에요아잘 기억이 안나왜 왜 용이 나왔지? 아용 나왔다 그래서 같이 막 부시고 날 부르스 쳤던 것 같은데? 응.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웃음> 기억력이 가물가물가물치입니다 <웃음> 이번 연기 좀 좋았어 너안돼 나한테 어, 다음은? 이제 점점 응. 내가 아는 밀런이 아닐 것 같아 짠! 오잉? 오잉? 이게 누구야? 신데렐라 개모 아니야 트리메인 트리메인 부인 Yes. 렐라야! 렐라 일로 와봐 라 <웃음> 오늘은 기분이 좋아 어머 야 드레스 뭐니? 나는 신데렐라! <웃음> 자 이렇게 머리 블루 그레이 계열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파이어 맞나? 여기 귀걸이 약간 말린 장미, 빨간색... 어후, 드는더 촌스럽다야. 파란색... 오늘은 우아하게 할로윈 파티 다녀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음 오신 빌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 잠깐... 잠깐만... 이렇게 얼굴은 동안이지만 조금 나이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배터리 없다고... 어떤 빌런 님이 오셔서 우리를 즐겁게 해 주실지 여러분 기다려 봅시다 해봉 에수님 짠! 예! Who is the fairest one of all? 아줌마 내가 공주 아니야? 응 네, 거울이 말했죠? 아줌마보다 내가 더예쁘다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백설이에요. 어디서 몽골 야시장년이에요? <웃음> <웃음> 지금 짭퉁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울이 좀 있어요. 앞모습, 네, 옆모습, 뒷모습, 밑모습에 이렇게 또 예쁜 속치마를 입었어요. 이렇게 상자에 이렇게 들어갈게요. 남자 보세요. See you. 다음은 짠. I'm king of heart. 투보키니까. <목소리> 눈썹 약간 이렇게 짧은 눈썹 이좀대생인거 아시죠? 이렇게 했고황금 <목소리> 카라 생명 아시죠? 이렇게 카라를 쫙 올려서 자존심을 쫙 세워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왕관 쓰이고 옆에 똥머리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네. 다른 밀런들은 왕관이 방금 나온 우리 언니만 있는데. 언니 말말는 이제 저밖에 없어요. 치마 이렇게 o I'm going to the t o b 총총 c o I'm going t d r d r 모르시는 분들 많을텐데 한번 이거 끝나고 한번 보러 갔다 오셔요 꿈을 이루게 해줄게 예, 예쁜 마술봉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눈썹 따위 그리지 않아요 <웃음> 턱시도를 <웃음> 아주예쁘게 입고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웃음> 자, 이게 판마트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라고 이렇게 선물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판마트에서 나온 디즈니 앨리스이 아이들이 들어있고요 판마트 아시다시피 랜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까보질 않아서 아, 네. 이것도 랜덤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참여 방법은 여러분 오늘 봤던 빌런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빌런들 어, 인기투표 하겠습니다. 최애 빌런을 한번 뽑아주시고요. 저희 최애는 우르소라. <목소리> 겨울 아... 난... 한국이... <웃음> 한국이거든요, 아저씨요. 아, 당연히 구독 좋아요 눌러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인스타에 팔로우 하셔서 인스타 댓글에 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할게 많아. 음, 응, 다시 읊어보세요. 할게 많은 게 아니야. 응.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 인스타도 아 하면 그럼 두번 참여가 되겠지. 아두개 어. 했는데, 근데 두개다 나왔어. 두개다 가져가는 거. <웃음> 진짜? <응. 웃음> 인스타는 어디다가 댓글 달아야 돼? 이 빌런들 사진에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게시물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라방을 통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라방에 들어오시면 또그 안에서 퀴즈를 풀어서 또 선물을 또 드려. 왜냐. 뭐죠? 그거는 시크릿다계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그러 다음은 <웃음> <I'm 웃음> 제일 좋아하는 I'm Hades. 오, Hi, Des. 오셨구만. 아 Hades. 해골 프로가 있고 그리고 나는 구름인지 연기인지 모시기야 같은 거를 타고 약간 우리 우르슬라 커플이야 약간 커플티 어 그러네? 네. 머리도 커플인데? 어? 다음 마지막 아, 박스! 마지막 박스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짜. 오 예쁘다! 짠! 디스까이즈! 제부캐예요전본캐고요 하하! 를 두고 있어요. 독사가 드셔요. <웃음> 독사가 와서 이렇게 뒷모습 안 보이는 모습. 밑둥. 짠. 되게 안 카즈 표정. 눈 노랗다. 다 모였네. 자 어서 오셔요. 어서 오셔요. 우리 캐릭터 있잖아. 요것은 디무 브로디입니다. 이것은 디무 노아입니다. 자 섹스한 언골 보고 가세요. <웃음> 안녕~~ 암모스, 엔모스, 디모스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도와야구요 이렇게 급 끝나? 브로디어스 아아 유령신부 브로디어스입니다 여러분 재밌었으면 재밌었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트릭 트릭. 오 자, 어서오세요 이제 하나, 둘 파티를 죽여 봅시다, 여러분. 자, 일렬로 줄을 다서시고요 네, 네 아주 잘 서고 계세요. 네, 일렬로. 네, 차근차근 천천히, 천천히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하데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머리부터 넣어주시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우르술라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머리가 지금 네 킹기스. 네 다리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안 들어갑니다 우리 슬라님못 들어가요 네 다음은 크루엘라 크루엘라 들어가 봅니다 네 입장 네 어렵습니다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가고요 네 다리부터 넣어보고 있습니다 어네 낑겨서 말레피산투가뿔로 넣어주고 있지만 네 여전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쩜 좋니 다음은 그림하일드 마녀와 그림하일드 어, 여왕님께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안들어가져요네 어떡하면 좋았니 네, 다리부터 한번 넣어보고 있습니다 네. 네 들어가실 것 같은데 네 들어가시고 어네 빨리 피센터를 도와주고 있지만 네아네 아, 네. 환영합니다 잠자는 숲속에곤주님 생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해피 할로윈 보내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노아였습니다 야, 거의 그만 봐. 네 얼굴 보러 오는 거 아니야 사람들. 머리가 오, 뭐야 이게. 뭐, 뭐야 네 머리지. 널 위해 하나 뭔가 준비한 게. 이거 뭐. 눈꼭 감아봐. 아 유령 신부야? 유령 신부야. <웃음> 살찐 <진> 유령 신부. <웃음> 작을 알리는 빵빠레 하나 둘셋